EN에서 N으로 되는 식이에요. 음. 이것도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데 전기에서 똑같이, 아까 말했듯이, 그 막이 없어지고, 방추사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 염색체가 생겨나고, 네. 네, 이건 똑같아요. 네. 어, 그리고, 이거 여기서가, 그.. 여기서 가 산동영수세가 접합해서 희끗한 수치가 나타나요.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은 여기서 나타나는군요 네. 어 이거 왠지 제가 보여줄 것 같은데 얘만다르잖요 네. 어머 이 표시야? 아 어머 괜찮은데요? 이렇게 되고 그런데 중심은 똑같이 또 이렇게 다 가운데에 모여있는 거예요. 네. 그 중앙에 대치가 되고 장치가 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밑에 음. 똑같이 발사람이 가장 좋은 수비. 그렇군요. 왜냐면, 도 후기는 갈려이있게요이번 아까 생소되는 영역 주체가, 그, 그, 하이색트리스 여기서 생소되체가 움직이는, 움는 거예요. 왜냐면, 생분되는체 붙어있으니까 하시 네. 그렇군요. 오, 짱이야짱이요이미맞 되네요. 그리고, 말기에서는 똑같이, 그, 사이드포가 생기는 걸로. 여기 세포가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러면? 어,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군또그고 다시, 또, 세포, 이, 세포가 생기고, 그, 근데, 네, 그래 그렇게 돼요. 네. 네 그럼 이제 감수 2분열로 바로 어, 넘어가나요? 네. 네. 감수 2분열은 NL에서 끝나잖아요 핵상이 네. 네핵상이네